<웃음> 호세아서열 번째 강설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6장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삼째 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저희를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호세와서 본론 첫 번째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7장까지, 7장 마지막 절까지 첫 번째 본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첫 번째 내용으로 제사장과 백성과 지도자의 죄에 대한 책망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의 노래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론의 두 번째 내용이죠 5장 15절부터 6장 7절까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백성과 지도자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이 둘로 갈린다고 그랬잖아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본론의 이제 4장 1절에서 여와를 알기를 원하는데, 저들이 그렇지 않고, 결국 이제 심판회로 나가는 그런 노정에 있기 때문에 이이 이 부분에 그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저들이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꾸미는 내용으로 그렇게 볼수있볼 봐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절까지 봤는데, 6장 3절까지, 여기 내용, 4절, 6절, 5절을 보면 또, 바로 부정적인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저들이 희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그런 고백을 했는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유명장, 유명하신 그런 개혁자들이 또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고백이 아주 이제 꾸며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거짓된 회개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들을 기다리시면서 회개할 것을 외치지만 저들은 몸만 오는 거예요. 이사에서 1장 12절 말, 저희가 내 앞에 보이로 오니 다만 내 마당만 바, 밟을 뿐이다. 그런, 그린 더 이제 한 세대 후에 불과 30년 뒤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징계가 왔는데 저들은 그 징계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취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지만 저들이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다 분명히 그걸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주,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 앞에서 문제를 다 풀어가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상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로 달려가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쪽 유다도 나중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렇게 꿈이지만 하나님 앞에 꿈이지만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심판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심판이 심판으로 규결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름대로 뭐 장담을,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장담을 해보지만, 이제 결국은 심판 당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따져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징계를 받고, 뭐 가령 질병이 들었으면 그냥 의, 의원을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고,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과 같은 거죠. 주님이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그리 또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을 계속 언약에 신실하셔가지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사, 그런 주님의 그 사랑과 인내를그 오래 참음을 악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위선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무섭게, 저들이 이제 뭐, 여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굉장히 조, 좋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빛과 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4절. 그건 우리가 좀 이따 볼 것입니다. 종교성으로만 회개하고 중심으로 회개하인애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인애를 원하는데. 인애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는 헐수할수 없는 죄인이고, 주님이 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 거기에 부복하고, 그 방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인애를 원하시는 건데,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꾸미는 걸로, 뭐 어떤 대가를 바랄, 알미니아, 이제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알미니아적인 사고를 갖고, 이제, 징계를 받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온. 거. 그러니까 그게 꾸미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 이어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쳐버린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봅니다. 없어지는 이슬과 바라는 빛으로서 심판하신다. 그 4, 4절로 6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에브라야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야.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고 물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의 허망한 장담에 여호와께서 탄식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써 여호를 알자 하고서 바알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날마다 해를 비추시고 때마다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만 그들의 장담과는 달리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니 실로 마음이 괴롭 주님이 참 괴로우신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당장 심판하셔도 이스라엘이 할 말이 없는 처지였는데 여호와께서 돌이켜 심판을 미루십니다만 이스라엘은 더욱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떨어집니다그뭐 이사에서 5장에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저들은 고아와 과부, 외국인과 이방인, 낙은애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의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저들은 전의 전을 더하고 항상 자기 재산 축적하고 부욕해하는 데만 마음이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인해를 원하는 너희를 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냐? 하나님의 품성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정 신실한 정직이로서 살아라.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역사 가운데 나타내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임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저들이 그러니까 심판하시면서도 괴로우신 거죠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사랑으로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생각에도 하실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모든 일을 이미 다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본래 여호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그 형편을 보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종되었던집 애굽에서 건지신 일이 그러합니다. 하나 안에 들이신 일도 오직 여호와의 사랑에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애와 진리가 진, 진실이 아주 풍, 풍성하신 그게 이제 출애굽 사건 이후에 계속되는 주님의 속성의 그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저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들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이 인간적인 안목으로 그리고 그 현실적인데 갇혀가지고 늘 애굽에서 먹던 것만 생각하고 또 입든 그 거기서 지내던 것만 생각하고 그뭐 군대 장관을 세워 가지고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심판하시죠. 근데 이제 주님이 참으시면서 당신이 언약하신 게 있으니까 4대만에 다시 끌어올리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심판하시는 중에도 끌어올리시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겁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서도 그들은 바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길이 참으십니다만 그들은 그 사랑도 또 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사실 저들이 그참 심판받아 나라가 없어지는 지경에서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일을 또 계속 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변함 없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신이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 하시면서 십자가에 밖에 달리 길이 없다 하신 것입니다 저들의 체질을 아시고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언약하시고 매이신 그것을 스스로 다 이루시는 거죠 끝없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처럼 이제 십자가 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무르 죄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참으로 깨달은 교회와 신자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원하신 그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다시 죄에 매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더 이상 사랑을 드러내실 수 없는 이유를 밝히시는데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의힘서 여호를 와 알자 아, 이제 목소리를 높입니다만 그러나 정작 이내가 있으나 마나 합니다 구름 없는 아, 아침처럼 이내가 전혀 없는 것만 아니라 아침 안개처럼 해가 뜨자마자 곧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니 아예 인해를 드러내지 못합니다만 언약 백성이라면 늘 인해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며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합니다. 10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러니 그러니까 가까이 할수 없는 인생을 가깝게 만들어 주시고 가깝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알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인애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되는데 자기 종교성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내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잘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의의를 행사하면서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제사는 들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언약백성의 인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회귀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육만 하고 정작 마음은 여호와께 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 조금 이따도 나오지만 레위기에 보면 뭐 성, 성결법전 이 제사의 제 성결이 있고 생활의 성결, 성결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그런 걸 행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일만 바라보고 그 제사를 드려야 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권제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는 걸로 공로를 삼아서 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거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거 번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국유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은혜의 방도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한그 방도를 주신 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게 참 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기이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기이한 신육만 하고 여호와께 마음은 멀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데 앞서 선지자들로 저희를 먼저 치셨습니다. 쳤다는 표현은 돌이나 나무 같은 것을 잘라 조각을 낸다는 뜻인데 천둥이 치자 번개가 여러 갈래로 갈아진, 갈라지는 모습을 가리키는 어, 것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내 입의 말로 죽였다 하셨는데 이는 여호와 입에서 말씀은 나오는 말씀은 아주 칼날 같이 비유하는 거죠. 인사에서 사직. 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계시록에도 그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이 그걸 마음국을 친다고 그래서. 호세아 이전에 여러 선자들이 지 일어났는데, 그들이 전한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엄중하게 이제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나봇 같은 경우, 또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것으로 인해서 아 압과 그 이세벨이 얼마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처참하게 개가 그 시체가 핥는, 그 시체를 핥는 그런 아주 심판을 당했습니까? 당하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것이 칼날같이 돼가지고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만국을 치실 것입니다. 뭐 주님이 오셔서 종말론 강화를 하신데 25장에 보면 그 왼편에 앉은 자들을 향해서 엄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그들은 그렇게 에, 말, 그 말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명령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다 하신 것은 3절에 이스라엘이 허망하게 바라는 것에 견주어 살펴야 피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나오심이 새벽빛 같이 일정하다고 바랐습니다. 일정하다고 하면서 바랐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빛이 온 누리에 비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대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것과 달리 여호와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틀림없이 임할 것입니다. 태양의 열기를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심판을 이스라엘이 절대로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제 6절에 나옵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 한이에요. <웃음> 앞서서 이스라엘의 이내가 아침 안개 같다고 책망하셨는데 그들이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을 가까이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세우신 뜻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가까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드러나 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식을 취하면서 마음은 멀은 거예요. 이내를 원하시는데 형식을 취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는 그런 일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예배드린 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배드린 걸 가지고 무슨 복을 누리겠다. 복을 받아서 예배를 누리고 그, 그것을 그 실증하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의 첫째 특징이 예배 아니에요? 너무 감격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자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될걸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분을 찬송하고. 그런데 이제 형식으로만 보이니까 어,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음. 여기 1장에서 7장까지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번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음. <웃음> 아무튼 이들은 그 그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유를 바라야 했던 것인데 저들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웃음> 자기 행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 세계 만국 중에서 특별한 그런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는데,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범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형식으로만 예배를 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 그 인내와 진실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형식만 취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여호와께 구이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하지도 않는 거예요. 네? 자기 행복에 취해, 자기 자기 번성만, 자기 형통만, 자기 영광만 구하니까 그러 그, 그러려고 또 와서 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할때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고 내가 죄인을,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세게 하려고 왔다. 그그 그 전에 <웃음>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피고의 자리에 앉고 죄인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기 꼭 항상 원고의 자리에 놓잖아요. 자기는 의로와. 적어도 너보다는 우러와 이런 식이에요. 이게 네? 싸워도 꼭 내가 더 잘났다고 싸우고, 내가 더 의롭다고 싸우고 항상 그러죠. 네. 그게 평소에 인해를 구하지 못하는 심성을 가진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고 주님의 궁무를 입어서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일만 달란트를 탄감 받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을 당연히 이제 용서하고 기다리고 일흔번에 일곱번씩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높은 마음 원고자리 항상 의인자리에다 갖다 놓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예배가 필요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도 어 형식은 갖추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길 겁니까? 얼마나 이 구토가 나오게 그 생각이 될것 아닙니까? 그런 그런 관점으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들이 죄인의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죠. 그 의인의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꼭 그렇게 구박하고 예, 비난하고 자기 관점, 자기 의의 관점. 이런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죠. 회개할 줄 자기는 의로우니까 회개할 게 없죠. 다시 말씀하지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신 것 이것이 아주 주님이 말을 좀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사 중에 이제 화목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처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시장하여 먹는 일과 관련하여 이 말씀을 인용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뜻을 드러냅니다. 그 특별함이 호세아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혼인 오늘 혼인 관계를 맺은데 있다. 그 에스겔서 16장만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그 전에 뭐늘 말씀. 16장 9절부터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여하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소로운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주 영화의 말이.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르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하나님이 규별되게 거룩하게 화려하게 장식을 입히셔가지고 아주 사람답게 만들고 그 영광을 다 덧입혀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뽐내고 세상 사람 힘 있는 그 자, 자들과 음란하게 행음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벌거벗은 존재, 그 더러운 존재를 씻기고 예? 옷 입히고, 장식해가지고, 신부 삼았는데, 정결을, 그 정결케 해주셔네 그, 그 정결함을 가지고, 그, 부정을 행한. 그, 저, 호세아서이장의 그, 음탕한 고멜과 같은 거죠. 음탕한 고멜. 그 거룩한 사랑을 깨달은 이스라엘이라면 마땅히 남편이신 여호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번제를 아무리 드린들 가증한 것입니다. 이사에서 1장 11절, 12절 아까 얘기했는데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 화목제와 달리 전부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 아무나 쉽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호와와 교제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 더욱이 바알에게 하듯이 드린다면 가증한 것입니다. 그냥 벌, 심판이 무서워서 예배드리고 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형통하려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궁유를 힘입지 않으면 살수 없는 자예요. 한번 궁유를 입었으면 끝나서 이제는 뭐, 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칭의, 우리에게 칭의를 내리신 것은 이중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송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거예요. 송화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방도를 쫓아서 송화를 이루는 그 송결법전. 그 정결, 정결 생활의 법전, 제사, 예배의 법전, 그 그것이 다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늘그 예배를 사모하지만 내 죄를 생각하면 주님의 궁유를 의지하지 않을 소, 주님의 언약을 의지하지 않을, 주님의 선택을 의지하지 않을. 어떻게 여기 와서 목을 빡빡치 세우고 나를 봐달라고, 내게 복을 주라고? 바알에게 요구하듯 할수 있냐, 이거. 이내를 원하서 제사를 원치 않냐. 그게 무슨, 지금 제사를 다 가르쳐 주시는 없고왜 제사를 원치 않냐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제사를 드리는 정신이 빠지고 드리니까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예. 네. 그니까 우리는 늘, 그리도 안에서 의인이지만 늘 주님 앞에서는 참 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늘 주님의 공유를, 이가 한번 세례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계의 세례를 평생하고 또그 거룩한 백성으로 의의를 행사하는데 전력을 다해 전력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는데 전력을 다해 하나님 사랑을 받았음 그 주님이 전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해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저 사람이 얼마 하니까 나도 얼마큼 하지 이게 아니고요 전력으로 다해 그 사랑을 하며 그것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그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것과 같다. 이제 호세아수 6장 7절을 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다. 니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겼고 패역, 패역을 행했습니다. 언약을 어긴 것이나 패역을 행한 것이 똑같죠. 요컨대 언약을 허문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게 언약의 계명이잖아요. 옛 계명이 새 계명이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옛 계명과 세그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다시 허물면 참참 참 비참한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웃음> 여기 이제 아담이 뭐 진짜 에덴 동산의 아담인지 또 아담 에서인지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 주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난 여호와를 아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인해를 행하는 것에 여와를 아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이니까 주님의 궁유를 의지하고 주님의 자비를 바라고 그것을 힘입었으면 그것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행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선지한 노릇하고 내가 병, 병자를 고치고 선지한 노릇하면 성경을 얼마나 잘가르치었겠어요 그런데도 불법을 행한 사람 될수 있어요. 그 이내를 중심으로 선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또 권능을 행한 것도 이내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로 삼고 자기 영광으로 삼으려고 취한다면 그걸 하,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심판을 당.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심장을 가지고, 어떤 심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늘 잊지 말아야 돼.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거를 진짜 잊지 말아야 돼. 죽을 때까지. 내가 버 내가 전파한 복음의 버림이 될까? 죽을 때까지 살펴야 돼. 날마다 죽노라? 이미, 그리도와 함께 죽었지만, 세례받을 때,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한 말. 바울이 앞에 말도, 갈라디아드 2장 20절에서 말한 거죠. 날마다 죽노라 한 것도 바울입니다.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것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 나올 수 없는 재료예요. 하늘에서 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보내시고 누릴 걸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기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세한 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심성으로 서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유를 힘입어 하나님의 신부로 어뭐 선택을 받고 장식을 했지만 그 화려한 장식을 가지고 행음하는 일을 행해사옵나이다. 주님의 공유를 바라고 모든 제사 형식이나 삶의 형식을 취했어야 했는데 이제 저들은 그 제사 형식을 취하고 생활에서 자기의 의를 자기 영광을 구해사옵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사옵나이다. 주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인내를 베푸시지만 저들은 그인내를 알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알, 알기를 원치 아니해서나이다 철저히 자신에게 갇히고 자기 영광의 눈이 덮여버렸사옵이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보가 우리에게 거울처럼 있어없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공유를 힘입고 산다고 하면서 방만하게 게으르게 목이 뻣뻣하게 살아가는지 또 과연 이내를 원하고 살아가는 건지 여와를 호힘써서 알기를 바라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옵나다 어디에 섰든지 저희가 그 자리에서 회개케 하시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위치에서 주님을 공경하고 죄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